점식인데? 앱서브스 원자초초! 이게 서포터의 딜이야? 딜이 선멜급이... 옳지 않나? 지금? 자, 하이, 쿠 반갑습니다. 지금 생방에서 우리 의견이 막 나온 것들 중에 오젤드가 서포터로서, 서포터 개성도 좋고 어떤 필각도 되고 그리고 전체 감염기로 또 전체 어둠도 쉽게 불러오는 그런 서포터인데 그런데 딜도 상당히 잘하는 모습을 보고 좀 약간 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철이 아니라 맹회로 한번 가보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맹회가 됐기 때문에 투급은 지금 조금 빠졌지만 딜은 더 미칠 걸로 보이거든요.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실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비델리가 또 탄탄하거든. 그런 무시무시한 점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또 이번에도 신베내기로 혹시 회피를 먹었을지 모르니까 한번 걷어내주고요. 그 다음에 감염시켜드리고 전체기 한번더 써서 어둠을 좀 많이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응이 들어가네요. 들어가고 있고. 자, 촤! 크닥! 축축축! 8만 7천. 아직까지는 딜이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치명이 막 터지고 이래야 되겠다자 어둠이 쌓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영상에서 못 봤던 거보고 잠식 상태인 애한테 이런 거앱소 오브 슬래시 한 이성 같은 거 꽂는 거 그런 장면도 한번 연출 오늘 성공 아 정화가 들어가면서 연출이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어둠은 정화가 안 되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그당아그당 아, 그당. 쉽게 안 죽어요 우리 페스타가 쉽게 죽는 친구 아닙니다 자 요거 치면서 전체 잠식인데 이번에? 아 이성보기가 참 어렵네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전체 잠식 전체 잠식 가즈아 749,000 와와쇼삭쇼삭 169,000 자, 일성 필각기 하나 던졌는데 1 6 9 0 0 나옵니다. 예, 잠시 들어가면. 자, 요런 정도? 물론 암약에 비할 바는 못 돼요. 암약은 진짜 미친 딜입니다. 739,000이면 페스타 티어가 내가 보기에 오젤드랑 같이 쓰면 페스타 티어 역사를 새롭게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어? 이 덱을 오? 지금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이덱 무슨 쓰러죽이지 싶은 느낌으로 뭐, 뭐가 이렇게 막?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진짜 아 저런 느낌일 것 같아요 지금 뭐야 저 괴물덱은 막 이런 느낌 잠깐만 이렇게 되면 요거 지금 이제 풀스택 채워가지고 어요렇게 되면 이제 분쇄풀을 한번 때려보는 거 한번 맛봅시다 자 맹회입니다 맹회 자 1성 9만4천 자 갑니다 쳐단락쳐단락초 18만. 그러니까 일단은 생체리 더 좋아보여요. 생체리 더 좋아보이고. 근데 지금 아직 뭔가 방금 전장에 뭐 애들이 막다 죽고 이래가지고 어둠도 많이 없었고 우리 선맬 기부품도 많이 없었고 해서 이제 미친 딜은 못 봤다 이렇게 보이고요 요거 한번 이제 드디어 볼게요. 필살기. 나 어둠 하나만 더 쓰고 보, 보고 싶긴 한데 죽을까봐 너무, 너무 세가지고 뭐, 뭐 하나 보라다가 자꾸 죽어서 이건 안 좋을 거야 아무래도. 쭉쭉, 와! 야, 살살해라니까, 미친놈아. 20만이 먹어져. 갑니다. 벅스깡 제대로 오오라 빡하당. 33만 천 자, 3명 있었으면 99만 3천약 100만, 100만 나왔겠네요. 100만. 필살기 3렙인데 100만 나왔을 걸로 보입니다. 좋아요. 출발 좋다. 찐덱 가능성이 딱 찐덱인 것 같아요 가능성인 정도가 아니고 찐덱 중에서도 좀센 찐덱인 걸로 보입니다 요거 한번 합쳐놔 볼게요 얘를 제일 1번자리에 줘보자 그래서 얘의 피가잘 풀려서 미친 짓 하는 거 한번 보고 싶네 차크닥 음. 팍팍스 8만 7점 사리엘도 쟤한테 한번 넣어줘봐 잠시기 삼성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죽일려나 보네요 근타로 있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아하 와안 죽었어 야 이게 안 죽었어. 야 생철도 아니고 지금 맹회였는데 지금 생방 보고 계실 거있에 맹회로 바꾼 거 알고 지금 친 거거든. 근데 안 죽어. 자세 개, 지금 세 개, 네개 죽으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살살 좀 너무 세게 하지 말아 봐봐.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번에 세 개째 어둠 세 개, 어둠 네개 잠식 들어갑니다. 아나 너무 세서 진짜. 야 얘들아 뭐 약한 스킬이 없어 밑에. 그나마 약해 보이는. 와 먹어. 이거 뭐 뒤집어 아니고, 갑자기. 잠식 아니었어요. 아, 그니까 임마 확실히 분쇄 피해라고 필살기 꽉, 꽉 찼을 때는 딜이 대단히 잘 나오네요. 잠식이고 나발보다 중요한 건 얘가 필살기예지꽉 찼느냐가 되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 패석거도 그렇고, 페이엔도 그렇거든. 그래야 딜이 더잘 나옵니다. 어, 어차피 지신거 지금 유튜브 각을 잡아주신 건가? 여기 찔렀으면 죽였을 텐데, 그지? 안 찔러주신 거 보니까 필살기 한번 봅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개 잠식이네. 잠식이다. 야, 잠식에서. 잠식에서 필살기. 차라리 선맬기 약한 것 같아. 선맥이 죽이지 말고 죽이지 말고 잘 설정 네, 잠식 들어갔어요 저, 저, 오케이 안 죽었고 자 갈게요 하나 잠식 팡슈키야 거기서 시공 두 명한테 8 6만었죠세 명이면은 120만 넘었겠는데 와지렸다 와, 와, 드디어 이제, 자, 이거는 이제 보고 카운트를 치는 거예요. 완전히 떡 생체로 떡 사발이 발라가지고 36만 선턴 잡은 4대 천사대. 4대 천사대한테는 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생체를 쓰면 턴이 안 뺏겼을 텐데, 지금 맹회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맹회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번만. 구경하시고 생체를 훨씬 좋아 보입니다 잠식을 걸어도 아 잠식이 안한다 어 이거 풀수 있죠 풀수 있기 때문에 풀수 있어도 걸도록 하겠습니다 풀수 있어도 건다 우리는 임마 한대 때려놓을게 엠아를 어. 어두움이라도 발동을 좀 많이 시켜놓도록 하고 자, 음, 이 정도 해놓고요. 극방대 극딜인가?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어, 그런 느낌이지. 자, 일단 지우고 있고요. 지우고 있고, 오케이, 들어오고 있고, 이거 낼게요. 자, 요거 셉니다. 이번에. 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일단 안 죽었고, 지금 어둠이 두 개잖아. 그지? 어둠 두개 상태, 세 개, 네 개. 그렇게 할게요. 어, 핏각도 하나 들어가 있고, 자, 세 개. 촉촉촉 아무리 탄탄한 비델리라도 비델리가 단단하긴 하거든요 138,000, 잠식 29,000, 3 9반0 이렇게 비델리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4대천사 대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비델리가 썰려 나갔습니다 저거보다 패가 좀 부족했어도 충분히 킬 땄을 것 같아요 잠식만 딱 떴을 때 암양만 잘 쓴다면 그게 뭐야 이러면서 잠시 그게 뭐야 하는데 니 잠시 가면 당해 올래임아 그래. 니네 차례구나 이제. 그게 뭐야를 했는데 잠시를 당하면 어떻게 된다? 다써 버렸네. 자, 필각 하나 넣어 볼게요. 혹시 못 죽일 수 있을까 돼요? 쭉쭉쭉쭉쭉쭉쭉 못 죽인다. 어, 이거못 죽인다. 자, 텐타클을 다 썼구나, 텐타클을. 팍! 아, 선에 약해요. 우와! 우와! 중노. 어? 야 필각이었어 그냥 이거는. 그게 뭐야 해가지고 진짜 막막 생거 막선맥거 맞고 이래도 탄탄했거든요. 서포터냐 딜포터냐가 아니고 딜포터냐 딜러냐 그 사이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맹회셋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근데 맹회셋보다는 확실히 생체셋에서 선턴을 유리하게 잡는 게중요하겠다 어? 이런 저격 시도도 좋습니다. 이 시도는 지금 보니까 디버프가 많이 쌓일 거라. 자기가 디버프가 많아지면 대기 완지 미친 개, 근강불개가 되는 그 느낌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여기 근타라 들어있고, 어, 스카디한테. 어 좋은 시도예요. 근타라 들어있어도 우리는 작전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쭉크닥 스스스스스. 자, 회부를 걸었다. 감염 걸고, 타타닥 때렸기 때문에 피가 안 찬다. 이 말이죠. 쭉쭉쭉쭉쭉쭉. 스카디부터 제거를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만약 이런 시도가 있다면, 스카디가 막 디버프를 덕적이 싸우면, 싸워도 죽일 것 같아 점식 들어가면 싸게 한번 나눠볼까? 스카디는안 쳐볼게요 스카디부터 킬싸면 되거든 솔직히 근데 한번 보고 싶어졌어요 스카디에 디버프가 많으면 안 죽거든 애들이 이 개미친 근거으로우되는데 그걸 텐타클로 딸것 같아 벌써부터 죽겠는데 그러니까 죽일 뻔했어 죽이지 말아 보자 한번 죽이지 말고 디버프 많잖아 디버프 많으면 어떻게 되노 스카디가 개성에 디버프 한 개당 모든 적군의 공방 8%씩 감소 아군 영국 주피 15% 증가 이렇게 우리 공방 다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어, 두 개제 두개세개네개 아, 아, 네 텐타클 이렇게 가볼게요 어. 자, 엄청 많이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와야 이거 야 텐타클이 아웠다 텐타클이 아까워 아, 야너왜 죽냐 야, 스카디야 너왜 죽어 나, 너 때리세요. 야, 이게 왜? 와5 74만, 7 4번 야! 야, 근강불개? 근강불개요? 야, 네가 그렇게 단단하니? 한번 때려볼까? 이러면서. 약간 근강불개식했는데 막, 날카로운 손꼽슬로 쑤신 느낌이야. 근강불개 뚫, 뚫, 폈어. 와, 이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아, 좋은 시도. 좋은 시도에 저격 감사합니다. 이런 재경 진 칭찬할 만하지 왜냐면 사람들이 궁금할 만하거든 진짜 극도로 단단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잠 3개네 잠깐만 나가지 말아주세요 자 드디어 잠식에다가 이성 요거 딜한번 봅시다 잠식에다가 자, 잠식 이제. 자, 네개 잠식.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진... 잠식인데? 앱스버블스 원샷, 샷쇼! 41번! 이게 서포터의 딜이냐? 야, 이러면 이거 맹회, 맹회 영상 각 한번 잡았나? 맹회에서 보고 싶은 게 이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잠식에다가 맹회 딜을 꽂아보았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자, 한번, 세게 한번. 자, 요거 사, 살짝, 살짝, 요거 딜 살짝 한번 보고요. 설마 이건 못 죽이겠지? 일성으로. 요렇게 가볼게요. 알겠지? 이거는 못 죽일 거야, 아마. 살살살살 살사, 살사, 살사, 살사. <웃음> 15만 7천 나왔고요 파크당 쏴아요 파크당 쏘 자, 이런 정도라는 거 제가 보기에 간지도 그렇고 유틸성도 그렇고 유틸의 딜에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 어, <웃음> 잘했다 아, 엄지님 잘했다 이, 이런 저격시도 좋아요 이 덱의 최대 단점이 아마 공불대에 취약할 것 같다 아까 채팅창에 나왔거든 공불대에 취약할 것 같다 무한 공불댁 공부대기, 무한 공불대이거든 지금 해머루나로 공불 걸고 그거 막히면 코스로 공불 걸고 그건데 무한 공불덱 상대로 자한 반피 깎아놨고 이제 공불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근데 감염기는 나가잖아 감염기는 적어도 나갈 것 같고 이게 이게 나가던가 분쇄가 분쇄 안 나가지 자 공불이 들어왔어요 아 역시나 근데 이봐보자 한번 자 그러면은 요게 먼저지 요렇게 해서 피사계지를 의 가득 채우고 때리면 딜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딜 카오스 블레이즈 와! 와! 됐나? 이렇게 해라, 알았지? 공불 걸리면, 공불 걸리면 젤딜스 이동부터 해. 아, 아니지, 이게 분쇄 딜이 아니었잖아. 야, 방금 분쇄 딜이 아니었잖아. 근데 뭐가 이렇게 세노? 피사의 게이지랑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었어? 진짜. 뭐가 애가 다, 다 찢어집는 놈이. 그냥 감염 딜이었어, 맞아? 야, 이거 너무 무서워. 내 캐릭터지만 너무 무서워. <웃음> 뭘로 죽여드리지? 아이고, 이거 뭘로 죽여드려야 되나? 이 지금 카드들 봐봐. 전부 다 섬뜩하지 않아요? 뭘 눌러도 AI에 대 맡겨도 뭘 눌러도 개 무서워. <웃음> 진짜 이거는 반기인데 어, 이거는 슉슉슉슉 23만 보자 어필 깍하는데 애 하나 죽여버리는 23만 보자 파크락 심판 야선멜보다더센각 같아. 선멜도 진짜 뭐가 막 버프가 많고 막 난리가 나야 이게 센거 사십만 나오는데 그 정도 조건은 얘도 갖추면 쉽게 갖출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봤죠 사0만 잠식에다가 이성 같은 던지기 사0만나오잖니딜이선멜급이지 어, 않나 그래.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아 이거 또 던지다가 죽을 것 같아. 이성 던졌는데 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걸로 어둠 하나만 더 샀고. 아 잠깐만 텐타클을 삼성 보는 게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일단 죽어라. 아 일단 엄아 아, 아, 아, 죽어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엄지님 우리 길드만 쓰고 있어요 어, 공불댁으로, 야, 이게, 아, 그렇네. 야, 채팅창에 지금 무슨 얘기 나오냐면, 오히려 선멜이 디버프 걸어주는 서포터였던 것임. 지금 선멜이 서포터 느낌이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선멜이 우리 때리, 우리 때리지 마. 그럼 너한테 디버프 걸 거야. 선멜이 디버프 거는 서포터. 오젤드가 딜포터. 페스타가 딜러. 땅, 땅, 땅.